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고발된 여 6명을 수사에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3명 중두명은 유명 유튜버인 이근 전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귀국한 인물들입니다. 최근 귀국한 다른 한명과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근 전대위 등두명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전 대위와 다른 무단 입국자도 귀국 즉시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전 대위 등은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하겠다며 지난달 출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 2월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우리 국민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됩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의 CEAL 출신 예비역 대위 이근을 따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가 귀국한 남성이 외배는 가짜 사나이에 출연했던 로건 38김준영인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